18층까지 이루어져 있어요. 네. 네, 레스토랑이 18층이고, 스위트룸, 게스트룸, 쭉 있고, 1층이 로비고요 지하가 주차장입니다. 로비 이쪽이요 훅신한 네. 의자 기대했는데, 이쪽에 있구나. 여기, 음, 서의 의자 공간이 4개좀더 있고, 네, 회전문. 롯데 <웃음> 시티 호텔에, 1층 모습입니다 18층까지 높이가 되어있다 보니까 꽤 높네요 주소는 x 스포로 123번 길33 14개짜리 호텔이고요 화재안전 우수건물이네요 짱!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층 로비 모습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것까지 봤고요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1 4호기 때문에 왼쪽으로 2층은 전체 다 비후변층이네요 314호 초인종이구요 소리 들어거까요 이런 소리 나네요 그래서 열면 초록 물 깜빡깜빡 하다가 딱 들면 초록불 딱 들어옵니다 딱 열어야 돼요 빨리 안 열면 또 다시 돼야 됩니다 왼쪽에 바로 키꽂이가 돼 있어서 불이 쫙 들어옵니다. 원래는 저는 싱글 침대 두개 있는 방을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 쓸게 이제 더블 침대 하나만 있는 방 해달라고 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더블 침대가두개 있는 걸로 해주세요 그렇죠. <웃음> 네. 전체적으로 방 크기는 엄청 크진 않아요 있을 건다 있네요 일할 수 있게 데스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콘센트 꽂는 곳이겠죠 TV 호텔 갈때 TV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호텔 TV는 삼성입니다 삼성 t v 저를 좋아합니다. 네. 그리고 쓰레기통 있고요. 보통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거나 안 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, 이거 다 열리고 서랍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네요. 열어볼까요? 아, 뭐도 없네요. 예. 물만 4병이 있습니다. 이게 4인실이라서 그렇죠. 보통 여기 물은 공짜입니다. 여기 이제 차를 마실 수 있게 컵하고 종이컵입니다. 저는 차라리 종이컵이 나은 것 같아요. 이거 간타타 커피백 4개, 녹차 4개. 그리고 이제 포트가 있네요 와인 포트가 참 중요합니다 이 포트가 예.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린 상태거든요 포트 같은 게 분유 타서 먹일 때 뜨거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포트가 없으면 아주 불편한데 호텔에 포트가 있습니다 꺼내놓고요 네 친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친구는 롯데호텔 저도 여러 군데 머물러 봤습니다만 롯데호텔이 친구가 꽤 좋은 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친구를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롯데호텔은 친구가 좋은 편입니다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거는 음... 말 필요 없겠죠 또 오른쪽 예. 또 하나의 배드에 뭐라고 써 있느냐 주의사항 써 있겠죠 예. 이 객실 금연 객실입니다 수면하면 비용 추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요 제가 그러니까 호텔에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건이암마커튼이요암마커튼이암마 안마 역할을 아주 잘 하죠 그 안에 보면 또 이제 얇은 커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벗어내면 보통 이렇게 두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빛이 새 들어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딱 막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에서는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잘잘수 있어요 바깥 충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, 뭐 그냥 이거는 조심지어 가지고 TJB 네. 대전방송이잖아요 저거 네, 대전방송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쪽에 카펫 파스쿠치도 보이네요 안마커튼을 잘 쳤습니다 다음에 뭐 메모지나 휴지 같은 거펜 전화기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거기에 매달려 있고요 그림이 음, 딱 하다 좀 <웃음> 네 음, 이제 된것 같아요 그리 이제, 이제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등 켜고 끄는 건데 아 이게 좀 한방에 확 꺼지는 집이랑 다르게 은은하게 확 켜질때 확 켜지고 꺼질때는 또 차분하게 꺼지고 네, 이런 식으로 되네요 네, 다이밍 50% 50% 감하는 그런 버튼이네요 끄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오오프로 그냥 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이자 템퍼러처 현재 25.5도 보이고 있고요 배는 두 단계에 올라가 있는데 끼도업 다운 다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짐 트렁크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있는 곳이죠 미자처럼 서랍으로 되어 있어서 또 짐도 넣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음,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욕실로 가볼까요? 욕실은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좀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공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미닫이로 문을 열면요 어, 욕조가 있고요 욕조가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욕조가 있고 변기가 있고 저는 이 변기에 비대가 있는 걸참 좋아합니다 호텔에 보면 비대가 없는 호텔들 많아요 근데 롯데호텔은 비대가 꼭 있어요 그래서 참 롯데호텔은 그래서 좋아요 제가 롯데호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전화기 화장실에서 이제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쓰라고 하는 그 버튼도 여기 있네요 화장지가 네. 세팅이 돼 있고 가운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가운이 옷장에 들어있는데 욕실에 있네요 이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래야 서그래 바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요 벗은 상태에서 물 닦으면서 막 옷장까지 저기까지 걸어가 가지고 다시 입고 해야 되니까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굴 보는 거울이죠 면도 같은 거할때 아주 좋죠 그럼 이제 어메니티를 볼까요? 샤워젤. 샤워젤 두 개. 다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4인실이라서 많이 준비가 되있네요 컨디셔너. 린스죠 샴푸. 샴푸죠. 뭐, <웃음> 샤워캡, 바디로션. 빛, 칫솔이 네 개가 또 있겠죠. 네. 양치할 때 쓰는 컵들이겠죠 그리고 거울입니다. 세면대인데, 세면대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. 제가 이제 손이 큰 편은 아니지만, 작은 편도 아니거든요. 가로는 두뼘 반, 세로는 두뼘 정도 돼요. 애기 좀 적으면 애기도 씻길 수 있겠는데요. 이 정도면. 네, 이거 고 이제 비누. 중요한 게드라이어예요 드라이어가 또 작으면 여성분들이 엄청 피곤해 하죠. 이거. 긴 머리분들이 머리가 안 말라요. 이거. 그렇게 작은 드라이어는 아니네요. 윤닉스 헤어 드라이기가 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접이식이라서 펼쳐야 되는데 촬영하려 펼치라 참 힘드네요. <웃음> 잠시만요. 드라이어 이런 식으로.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써야 되니까 꺼내면 놓겠습니다.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, 그죠? 예. 네. 꽂고. 네네 네. 충분히 머리 긴 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건 두 장이 넣어져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 이렇게 되어있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 이건 보통 꺼내서 이곳에 놓죠 넘어지지 말라고 보통 첫발 디딜 때 이거는 발수건이죠 발수건 이거는 보통 저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다 많이 놔요 여기다 보통 많이 놓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, 편하게 쓰시면 돼요. 네. 4인실이다 보니까 수건도 4장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샤워타월이죠저거 작은 수건인데 두개 요쪽에 두개네개가준비되 있고, 샤워 시스템이죠. 위로 쏟아지는 게 있고, 샤워기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욕조에 물을 볼수 있게 되 있고. 욕조 크기가 꽤 커요. 지금 들어올게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. 제가 키가 178인데, 등 기대고 앉으면. 이 정도까지 닿아요.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. 꽃피면뭐완전 잠길 때까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도 어메니티 따로 바로 쓸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편리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는 거 위에. 위에서 쏟아지게 할 거냐, 샤워기로 쓸 거냐, 그죠? 저기 샤워기고 어 예, 물렀다, 물렀다. 갈게요, <웃음> <다> 예. <웃음>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 봤고요. 옷장을 봐야겠죠? 옷장입니다 옷장에 이제 옷걸이들이 상의를 걸수 있는 옷걸이가 3개 바지가 3개 3개씩 있고요 로브, 가운이죠가운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옷걸이 3개가 더 있고요 위에 이제 집놓을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 그 금고죠? 중요한 물품을 여기 넣어 놓고 잠궈놓는 거죠 사용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가 있고 두두죽어 있고 슬리퍼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런더리 봉투가 또 있네요 빨래 담아서 세탁 서비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대부분의 경우에 세탁 서비스가 유료인데 여기 보면 2층 코인세탁실 24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해당 4,000원 들어가네요 입장이 <놀람>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장받고여기는 뭐, 전기 시스템인데,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네요. 렁크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네요. 네, 요렇게 해서 방 내부는 다본것 같아요. 샤워기 물 나오는 모습인데요. 물이 그렇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아요. 이렇게 보면은 꽤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, 조금 압이 더셌으면 좋겠다?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물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이 스펀지가 샤워할 때 쓰는 스펀지인데요 여기다 이제 샤워젤 묻혀서 거품을 내 가지고 닦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껄끄러워요 껄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껄끄러우니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샤워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품은 잘 나고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 누르면 이게 잠기고 누르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요거를 돌려야 돼요 이게 병이 열리고 풀리고 그래요 볼까요? 돌리면 늘 화장실이 그 수압이 문제잖아요 수압이 어느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음, 네, 뭐 이정도면 양호하게 잘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아침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군요 네 창밖 풍경은 이렇고요 네 오늘 대전 롯데시티 호텔 1박 무사히 마치고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하루 있었는데요 1박 해본 결과 별 5개 중에 4.5점 주겠습니다 0.5를 깐 이유는 변기 수압이 조금 약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샤워가 수압이 좀 약했다 네, 전체적으로 수압에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와 만족스럽다 이 정도는 아니고 뭐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어서 네, 4.5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 다니면서 많이 다니지만 괜찮은 호텔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가성비치고 하룻밤 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룸도 업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4.6점! <웃음> 1점 추가하겠습니다. 이렇게 1박 동안 롯데시티호텔 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